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저축은행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팍팍 오르죠.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시중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 그리고 저축은행인 제2금융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은행들은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돈을 빌려와서 대출, 그래서 예대 마진으로 장사를 합니다.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은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은행의 자본금 즉 조달 금리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장사만 잘하면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그냥 앉아서 논하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출이 빵크가 나면 즉 대출을 했는데 부도가 나면 조달 비용은 엄청나게 계속 비싸게 비싸게 금리가 오르니까 올라가고 예금금리 올라가고 그런데 대출한 돈은 빵꺼가 나면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실화되는 거죠. 최근 이 같은 경향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터졌냐 물론 뉴스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레고랜더 ABCP 자산유동화 증권인데 이게 뭐냐.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돈을 빌렸다. 금융권에서 레고랜드 ABCP라는 그 채권에 투자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원금 상환을 못 하겠다. 최종 부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ABCP 이 부도 난 금액이 원금이 얼마냐 하면 2,200억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작, 에게게, 고작 2,200억. 자, 그런데요. 왜 레고랜드 2200억 부도 사태에 1조 6천억이나 남아있는 채권 안정펀드 즉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달려들까요? 고작 2200억인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보면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나면서 터졌죠. 그 당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총 부채 금액은 그 당시 6,130억 달러였습니다. 자,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약 80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리몬 브러더스의그 당시에 이 6,130억 원의 부채가 한 번에 탁 터진 것이 아니라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도에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 요즘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하죠.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난해까지 많이 올랐죠.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2007년도에 미국 거품이 터지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리먼 브라더스가 대규모 손실을 입기 시작합니다. 즉 앞서 우리가 보았던 레오런드 2,200억 짜리 거부도 그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터진 것이 바로 리먼 버려서 부채 사태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미국이 망할 뻔했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망했죠. 그리고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몇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레고랜드 ABCP, 자산유동화증권,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뭐 공부하실 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따로 공부해보시고 어쨌든 이게 부채다, 대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은중도개발공사 GJC라고 하는데 이 강은중도개발공사가 2020년 도 2년 전이죠. 레고랜드, 뭐 레고랜드가 뭔지도 또 <웃음>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랜드입니다. 대규모 랜드죠. 이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 특수목적 회사인 아이원 제1차가, 아이원 제1차라는 회사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아이온 제1차가 강원도가 지급 보정을 하고 20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2200억 원, 그거는 이제 이자 제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할 때 금액인데요. 강원도가 그러면 왜 지급 보정을 했을까?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지분이 44% 정도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아주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것을 위해서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세웠고 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아이원 제1차를 세웠고 지급 보증을 강원도가 했고 2050억 규모를 발행했는데 채권을 지금 상환을 못 하게 된 거죠. 부도. 이자 포함 2,200억. 자, 이 아이원 제1차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으니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강원도가 갑자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레고랜드 이것을 계속 하려면 엄청난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강원도가 두손두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두손두발 들었으니까 2,200억 이것도 못 갚겠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거절해 버렸죠. 거절하고 아예 아예 회생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망했다. 파산신청을 한 거죠. <웃음>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후폭풍 앞서 우리는 2007년도 리몬 브로드스가 살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작이 되었다. 자, 이런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레고랜드 ABCP가 부도가 나면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실시간 공유되고 있는 뉴스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이것이 왜 제가 저축은행을 조심해야겠습니다라는 사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도 일단 여러 가지 뉴스나 지금 현재 공유되고 있는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사 열곳 운용사 한곳 부도난 레고랜더 A.B.C.P.를 보유했다. 자 여기서 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니라 다 증권회사 운용사에서 부도난 레고랜더 A.B.C.P.를 보유했다. 총 금액이 2,050억 원. 그 다음에 신한 투자증권이 55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 어거는 원금이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2,200억 정도 된다. 자, 이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은행도 아니고 증권회사들인데 이게 왜 은행, 특히 저축은행으로 문제가 될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사 내용들은 어떤 뭐 특정한 언론사가 아니라 다다 다 도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네요, 그죠? 금융위에서 레고랜드 사태의 고강도 대책 1조 6천억 남아있는 채, 채권 안정 펀드를 긴급 투입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채안 펀드, 채권 안정 펀드는 채권 시장 쪽에서 예컨대 뭐 채권 부도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겠다 할때 투입되는, 투입되는 자금이 채안 펀드다. 제한 펀드적 채권 안정 펀드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내려가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다급한가 볼수 있는, 볼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우선 뭐 1조 6천억 원을 통해서 급한 물을 끄겠다. 자, 이것은 기본이고 자, 여기에 보면 은행권에서 요구한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 유예와 각종 유동성 규제 일부 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은행은 직업준비금이 있죠. 은행은 대출 장사인데 대출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비율을 예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조치를 유예하고 또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 즉 대출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계속 은행도 대출문을 더 활짝 열수 있도록 하겠다 이 뜻이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결론 여기 나와 있네요.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오늘자 기사입니다 무더기 신저가 이게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이따가 볼 건데요 레고랜드 발 투심 급속냉각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더기 신저가 자 보면 여기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주가가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무더기 신저가다 이야기죠. 즉, 어떤 상품이냐면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더기로 신저가, 최근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다. 자,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도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음 ABCP 미상한 사태로 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같은 리처들의 주가는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달 초부터 불거진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리처 부동산 관련되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경색되고 있다 얼어붙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또한 이것이 또한 은행이나 심지어 저축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그러면 이 자료 이 기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월세 수익보다 대출이자가 더 나가요. 빌딩푸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다들 내 건물 하나 갖고 월세 받고 평생 아무 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빌딩푸어가 된 건물주들, 이게 내년 되면 더 심각할 거다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내돈 주고 다 삽니까? 세금을 위해서라도 대출을 많이 끼고 가죠. 그런데 대출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또 공실이 많이 생깁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권역에서도 공실률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그 당시 수준을 오히려 상회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자는 크게 올라가고 있죠. 대출이자. 그 다음에 공실률은 증가하죠. 세입자라도 많으면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 적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니까 빌딩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는 투잡을 해야 되는, 쓰리잡을 해야 되는 건물주가 그런 형편이죠. 자, 근데 계속 금리가 올라갑니다. 터지죠. 그래서 빌딩포, 이게 내년 초는 더 심각해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조금 이 기사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저금리일 때0결로 매입했는데 지난 3년간 4대 은행의 관련 대출이 35조 35조 원이나 크게 뛰었고 그런데 금리가 1.89에서 최근에 4.54 그러니까 두배 이상이 되었죠. 두배 이상. 또 코로나 이전보다 공실률도 증가했고. 부실 위험이 커질까 봐서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긴장 상태입니다. 초긴장 상태.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저축은행을 조심해야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죠? 왜냐하면 저축은행은 반대로 대출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 안 되는 사람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높으니까 당연히 수신, 즉 예금이자도 높은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중은행이 건강할까요? 저축은행이 건강할까요? 당연히 제1금융권이 건강하죠. 재정, 재무구조가 말입니다. 또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조달 비용이 비쌉니다. 조달비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금금리 이런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부동산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부동산 관련 펀드 재무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어느 쪽이 타격을 더 크게 입을까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저축은행이 더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왜? 재정 자체가, 재정규모 자체가 시중은행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저축은행은. 또 저축은행은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특히 부동산 이런 등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수신자금에 비해서는 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계속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금 비율이 자 지금 현재 저축은행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예금금리를 팍팍 올릴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됩니다.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다른 자료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10월 18일 나온 이코노믹 리뷰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 복경카 그런데 치킨게임 우려가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치킨게임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행편이라는 거죠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명색이 저축은행인데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계속 올리니까 할수 없이 저축은행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을 더 불안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막 쪼개게 해서 넣잖아요. 따라서 저축은행은 이 같은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까지 금리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더 빨리 저축은행은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쪽에 계속 터지고 있다니까요. 터지고 있는데 할수 없이 지금 시중은행에 계속 수탁고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축은행도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할 거잖아요 돈을 계속 수탁고를 늘리려면 시중은행보다 시중은행 올리면 또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치킨게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자료, 또, 자, 다른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것은 이제 뉴스핌의 10월 1 8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네요. 5% 예금 늘렸다. 저축은행.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금난에 무리한 금리 인상. 자, 저축은행이 왜 자금난인지 지금까지 쭉 기사를 보면서 흐름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안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킨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 면 조금 기사를 조금 내려보면요. 내려보면, 음, 울며 계좌 먹기라는 표현을 해요. 울며 개자 먹기. 그러니까 억지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릴 행편이 저축은행이 안 되는데, 울며 계좌 먹기로 5% 정기예금 상품 내놓고 최근에 6% 뭐 5.5% 6%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6% 금리를 주겠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즉 치킨게임 계속계속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형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서대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시중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기사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시작은 레고랜더 ABCP 부도에서부터 시작했죠. 마치 이것은 2007년, 8년 리먼 버러더서 부도라고 이제 연상할 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지니까 터지니까 수많은 부동산 p f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동산에 투자는 부동산 펀드를 비롯해서 리처 등 관련 펀드가 한매 요청도 많고 아까 자료 화면에 보았지만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금리 인상이 있죠.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유동성 자금 경색 시장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자료 화면에 쭉 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채권금리, 조달금리라고 하죠. 이것은 은행 수신, 즉 예금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같이 수신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융권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훨씬 타격이 크다. 아까 우리가 기사에 보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죠? 재무적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서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계속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을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예금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면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금은 기다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떼이는 거죠.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예금 공사에서 보장합니다. 또 보장한다고 해서 뒷날에 바로 돈이 나옵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죠. 애를 태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계속 은행들이, 특히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들이 금리 경쟁, 계속 계속 치킨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금리 높다고 달려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조금 더 이게 다양한 위험 해치 자산에 분산하는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양한 자산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금리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도 분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 제가 가끔씩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노후목돈은 특히 위험 헤지 자산, 달러 자산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하는 이유는 요즘 강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은 설령 그 투자 자산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더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이게 헤지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 자산. 그래서 예 근데 매년 5% 이상의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또미국 배당 이런 등등으로 섞어지개가 되어 있어서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을 추구하지만 배당은 따박따박 나오죠. 근데 이것들은 좀뭐 조금 떨어져도 기다리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자산이니까 여러 가지 헤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금리든 고금리든 그것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저금리도 문제가 있고. 요즘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금리를 못 올립니다. 왜? 일본은 채권이 워낙 발행이 많아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일본의 재정이 크게, 일본 국가의 재정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자가 많아지면서. 자, 그러니까 저금리가 오래되는 것도,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실은 거품도 생기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분산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요즘 같은 고금리에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도 하시고 또 다양한 다른 또 위험해지 자산도 조금 고려하면서 분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축은행을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 아직 한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다 특히 금융이 자유화때 있어가지고 저축은행도 얼마나 많습니까? 숱하게 많죠. 그 중에 한두 개가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리몬 버스처럼 확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럴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가능하면 지나치 욕심은 만 건물이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 해치 자산을 통해서 조금 분산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축은행 주의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